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턱걸이 8월 안으로 무조건 성공한다 8월 달 안으로 성공 못하면 올해는 치킨을 안 먹겠다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데 치킨이 넘어가냐? 올라가서 버티는 연습을 시작했다 팔을 당기고 오래 버티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몸무게가 가벼워지면 당연히 되겠지 싶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날로 먹으면 탈라는 건데 턱걸이를 날로 먹으려고 했다니 진지하게 연습한다 아, 응. 마무리는 복근 운동 드디어 진입했다 80kg대 몸무게 5개월 정도 걸린 건가? 잠자고 있는데 지네가 내 몸으로 기어 올라왔다. 놀라서 도망가다 정말 크게 넘어졌다. 넘어지는 장면을 찍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. 느낌상 공중으로 2 m 정도 뜬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. 짧고 섹시한 각선미 살이 잘 안빠지는 다리통이다 딥스바를 활용한 개버티드로우 개 중량이 잘 받는 운동이다 변태 개토끼는 점점 진화한다 <웃음> 귀를 왜 핥아? 이런건 어디서 배우는거야? 나는 알려준적이 없어 귀만 노리는 개토끼 눈 맞으면 개쿼트 고생이 많다 개토끼 피곤한 시간에 나를 코칭해준다 다음번 파란 띠띠 89.9kg대의 108단 체급이 낮아질수록 펀치력이 약해지고 있다. 퇴근 시간에 개토끼 나보다 더 신나했지 그냥 89.9kg 체중 80대에 도달했다. 이번 초록띠 다이어트는 근육량 감소 없이 살을 빼려고 노력했다. 이번 인바디 결과가 너무 기대된다. 기대가 큰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나?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다 나는 노력했다 근데 왜 이리 쫄리지?